어 어디 가서 찾지? 아우 갑자기 또 추워졌지? 아우 날씨가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구름도 많고 어 빨리 집에 가야지. 아 언제? 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유 뭔 그림 이렇게 이 개기스러워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진짜? 맞아. 뭐야? 뭐야 지금? 그, 그 그림이 말을 한것 같은데? 어? 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어? 조금 아니 도대체 이런 누가 개기한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거 분명 그린 사람 도라이 거야 도라이. 맞아 맞아 이거. 하하 고마야. 꼬마야 하하고마야하하 아하, 꼬마야.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 내 그림 내 그림 내 그림 너내 그림 보고 지내 그림 먹 거야 아 뭐해 아저씨 하하하 <웃음> 너 지금 그 그림 보고 나한테 돌아 일어간 거야 그거 내가 그린 거야 내 작품이란 말이야 어서 내 이리 갖고 오란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어쨌든 내 고양이 갖고 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아우 갖고 가세요 아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 아저씨 너 혹시 이 그림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예, 아까 무슨 고양이가 왜막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던데요? 아 진짜, 진짜? 아 심지어, 심지어. 그러면 아저씨랑 같이 가서 혹시 다른 그림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보러 같이 갈수 없을까? 어, 아저씨랑 좀 같이 가보자.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아 그럼 이건 어때? 아, 아저씨한테 아주 이쁜 여자의 그림이 있는데. 진짜요? 음. 어, 심지어 심지어. 코드커 진짜요? 완전 내 스타일이다! 좋아요 그만씨 같이 가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저씨 따라와 아저씨 따라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와이쁘고 코도 크다고 완전 내 스타일인데? 우와 무슨 작업실 이렇게 으리으리해? 의리 아 빨리 와 빨리 아하하이쪽에 아, 아, 이쪽 아 아저씨 같이 가요 어뭔 작업실 이렇게 또음산네 왜야 뭐야 이거 도대체 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우리 고양이 아, 집이야 집에 드디어 왔어 자 여기 다시는 나가지마 알았지? 부탁 부탁할게 부탁할게 나가지마 아, 아이고 좋아 좋아 아저씨 근데 이림들이 왜이래요 다들 아 무서워 이림들은 도대체 뭐야 왜이래 이것들 진짜 어, 저건 또 괴물이야 저거 어 아, 이거 또 뭐야 이, 무서워 속으리얘기 뭐야? 야! 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사랑스러 아기들한테 지금 괴물이라고 했어! 당장 그만 치사해! 아니 아저씨 이게 네 괴물이잖아 이게 사람이 아니고 너그만 치사하라고! 아이 그나저나 아저씨 이쁜 여자의 그림이 있다면서요? 빨리 보여주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따라와 따라와 아, 아 아유, 너무 이쁠걸? 니가 아, 아, 아, 아. 반할 수도 있어 자. 자 긴장해! 자 보인다! 하나 둘 셋! 짜잔! 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해요 지금 아이씨 이거 왜 대가리만 커가지고 눈만 커가지고 뭐야 어 무서워 어? 내 자식같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 너 진짜 가만 놔둔 나 진짜 아 됐어요 나 집에 갈거야 아저씨 어아어아 어?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디 어어 아까 그림 여기 있었잖아요 어? 고양이가 어디갔지? 이히 이런 그림 야 예, 예, 코봉아 네 우리 고양이 찾아야 돼 우리 카툰캣 카툰캣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거 찾는 걸왜 저한테 도와달라 고 그래요 다됐으할 거예요 너너 어? SCP 애들은 다 도와주고 왜 나는 안 도와주는 거야 왜안 도와주는 거냐고 어?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어? 저 그림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사실 그림 안에 다 보긴 해놓은 거야 쟤네들 다 살아있다고 예? 이... 이을들다 살아있다고요? 그래 살아있는 존재들이야, 다내 새끼들이라고. 어서 동네에서 말썽 피우기 전에 그림 안에 봉인시켜줘. 어? 그림 안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좀 제발 부탁한다. 제발 부탁이야. 아, 어쩔 수 없지. 뭐또 코봉이가 나서야 되나? 그럼 고양이만 찾으면되는 거잖아요. 고양이 아니라 카은캣 <웃음> 알았어요. 그만 도와드릴게요. 어, 그래 고맙다. 나도 멀리 가지 못했을 것 같아. 이 앞에 찾아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어? 아, 알았어요. 카툰해 이야옹. 아, 저 아저씨 진짜 음. 잘하는것 같아. 진짜. 아, 저 근데 아저씨, 어, 어, 어. 저 근데요. 제가 카툰해해서 어떻게 잡죠? 아, 그거 말이다 어, 자자, 잠시만. 귀, 귀, 귀, 귀. 아, 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말을 해요.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진짜 예. 다시 귀, 예. <웃음> 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어?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어? 어? 어머, 고양아! 어, 고양이, 어떻게 어, 불쌍해. 안녕? 어, 너길 잃었나 보구나. 너 주인은 어딨니? 어? 얘 불쌍해서 어떻게 어 내일 주인 찾아줄 테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알았지? 어 따라와. 어 그래 그래. 어 불쌍해 불쌍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 일로 와. 자 들어가세요. 어 귀여워. <웃음> 어 귀여워. 자자 어, 어, 이쪽. 아! 아! 야, 가족캣 고양이 어딨냐? 야! 어? 안녕, 이쁜 고양아. 혹시 사람 같아 보이는 고양이 못 봤니? 아니, 제가 알리가 없지. 어, 알았어, 고마워 고양이야. 어 어디가서 찾지 <웃음> <웃음> 어딨냐? 진짜 찾을 수가 없네. 어? 야 고양아, 또 아까 개 아니냐? 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 맞고 있어. 아 어, 불쌍해. 괜찮은 거야? 잠깐만. 그트레버핸더스 아저씨? 그, 그 고양이 다만고 같기도 하고. 고맙 <목소리로> 내 아, 내 새끼! 따라오지 말라고 무섭다고! 아, 아, 따라오지 마! 아,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말라고! 아, 아. 근데 가족해, 내가 왜널 이곳으로 데려온 줄아냐 아! 뒤를 봐! 너희다, 너희다, 너희다! 어디까지 돌아다? 고양이시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으니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리나이스했이요아주좋아이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고마워어 우리 가족이 집으로 돌려 보내아이 아이고, 너무 고아이아이제이 그림들. 아이들이 사라졌다